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이 어떤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우리 중장년분들께서 또 쉽고 빠른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해하기 쉬운 거 제가 딱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왜 얼굴형은 되게 네. 많아요. 맞아요. 어, 많은데 우리 중년층 분들께서 좀 많이 가지고 계신 얼굴형인데요 특히 제가 연령층 고객층이 네. 45세에서 70세예요 아, 네. 네, 되게 좀 높아요 네, 그래서 그 고객님 토대로 해서 제가 딱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긴형 그리고 둥근형 네. 그리고 각진형이에요 어, 우리 동양인 중년분들께서 많이 음. 가지고 계신 얼굴형인데요 어, 제가 얼굴형에 대해서 잘 어울리는 스타일 그리고 피해야 될 헤어스타일 어, 제가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네. 먼저 그러면 기념인데요 기념에 대해서 주의할 점그 네, 네, 네. 다음에 추천하는 스타일에 대해 이렇게 또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기념을 가지고 계신 분은 네. 아주 세련되고 이지적인 느낌은 나지만 근데 나이에 비해 조금 더 성숙해 보이고 좀 차가운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네. 기념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되게 속상해 하시는데요. 제가 그 속상해 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기념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밸런스가 아주 중요해요. 아, 네네. 네네. 옆머리를 볼륨을 살려서 음. 수평선을 유지하는 게 아주 포인트인데요. 기념을 지니고 계신 분은 네. 앞머리를 내는 게 아주 포인트를 잘 알고 계세요. 네, 맞 예, 근데, 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앞머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념이신 분들은,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 이마, 코, 턱선, 내가 어느 부위가 넓은 거에 따라서, 앞머리 스타일도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풀뱅이냐, 시스루냐, 사이드뱅이랑 인데요. 어, 아, 그게 응.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네. 저희 중년는잘 모르겠는데. 아, 어, 몰라요? 네. 풀뱅은 말 그대로 숱이 네. 많은, 뱅 스타일. 네. 시스루는 말 그대로 조금 숱이 없는, 좀 이마가 보이는 스타일이 아 시스루. 사이드뱅은 말 그대로 옆쪽이 갈수록 길어지는, 네. 이 앞머리, 뱅 스타일인데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네.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마가 넓어요. 네. 이마가 넓은데, 시스루뱅 스타일을 하게 되면 잘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음, 고민하시죠? 시술뱅 스타일은 앞머리가 길고 숱이 없어요. 근데, 사안부가긴 스타일은 시술뱅을 하게 되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아 패스예요 그래서, 음 풀뱅 스타일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마, 코, 턱선, 머리가 넓은지, 잘 파악을 하시고 앞머리 스타일을 선택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긴 얼굴을 지니신 분들은 거울로 네. 보시면 은 본인이 더잘알 거예요 그래서 이마를 긴신 분들은 풀뱅 헤어스타일을 추천합니다 예. 또 다양한 스타일도 많지만 앞머리를 잘 파악을 하시고 해보시게 되면 은 되게 이상적인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뿌리스터부터 굵은 웨이브 스타일 과 아니면 은 히피 스타일 강력 추천합니다 아 그런 스타일이 어울려요? 네 히피 아 스타일은 옆 볼륨을 살려주기 때문에 얼굴을 아주 아주 작아보이게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음. 나는 앞머리 를 내기 싫어 어, 그러신 분들한테는 가르마 타는 걸 되게 중요한데요 가르마를 일직선 길게 타는 것보다는요 절대 타시면 안 돼요 길게 타시면 더 길어 보여요 가르마를 선을 짧게 타시거나 지그재그를 타시는 것도 아 아, 그게 주의할 점이군요. 머리, 네. 기, 얼굴형이 긴머 네, 네, 아, 네. 예. 왜냐면 시선이 분산이 되어요. 아, 네. 네. 분산시키는 효과로 지그재그로 네. 지그재그나 네. 가르마 선을 짧게, 길게 네. 확 타시는 것보다는 네. 짧게 타시는 거를 어,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네. 절대로 긴 생머리를 하시면 안 돼요. 긴 생머리를. 아, 맞아, 맞아. 얼굴이 긴 사람들은 어, 생머리를 길게 하면 더 얼굴이 길어 보이겠죠? 여러분. 컬러도 얼굴형을 보완할 수가 있어요 특히 긴 아, 얼굴형 네. 같은 경우에는 밝은 컬러를 하셔서 우리 피부톤을 희미하게 보는 효과를 주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탈색도 하시면 좋겠지만 탈색은 좀 머릿결이 음. 상하니까 좀 최대한 염색으로 밝은 컬러를 하셔서 음. 긴 얼굴형을 수평선을 맞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 머리 묶었을 때 우리 긴 네. 얼굴형은 절대로 딱 붙게 묶으시면 네. 안 돼요 네, 묶었을 때도, 이귀 라인을, 어, 조금 덮으면서, 그리고 음. 이렇게 잔머리를 내서, 아기처럼 부드럽고 잔머리가 나올 수 있게끔, 좀 귀여운 느낌을 표현해서 묶으는게 좋은데요. 위로도 묶지 마시고, 밑으로 묶지 마시고, 미들, 어, 중간 정도 묶으셔가지고, 이쁜 헤어스타일 연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러면, 다음 그 얼굴 동그란 형, 그 형은 도대체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고요? 어떤 그 주의할 점이 또한 있을까요? 네. 등근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 보이고, 스스하고, 발랄하고, 되게 귀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등근형은 좀 음.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서 오히려 또 속상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좀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음. 어, 둥근형 같은 경우에는 좀 세련되고 샤프하고 슬림한 스타일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특히 긴 생머리 정말 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둥근형이에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연예인들 음. 얼굴이 동그란데 센 머리를 탁 늘어뜨린 사람 보니까 굉장히 청순해 보이고 어려보이는 네, 그 느낌이 맞아. 들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요 네. 가르마를 탈때 6대4, 7대3 타는 것보다 정가르마를 타되 사선으로 타주세요. 그래야지 오히려 더 샤프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는 기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르마선을 지그재그 지그재그 네, 네. 짧게 타시라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둥근형은 가르마 선을 길게 타셔야 돼요. 그래야지 얼굴이 더 슬림해 보여요. 아, 일리가 있네요. 네네. 진짜. 이제 이해하셨죠? 네, 네, 네 이해되죠? 일리가 있어요. 네, 갑자기 네. 네. 이해되시죠?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주의할, 주의할 점은 네. 레이어드가 많은 컷을 하시면 안 돼요. 레이어 커트. 그게 무슨 뜻인가요? 층이 많은, 많은 커트. 층이 아유. 많게 되면은 볼륨이 살고 공기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 더, 예, 네, 동그래보여요. 아, 맞아, 네. 맞아. 네. 아, 그 음. 네. 그리고, 쇼코트 머리를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더 동그래보여요. 그 다음에는 각진형이 있는데요. 각진형은 어떤 스타일을 키워야 되고 어떤 스타일을 추천하는지 한번 저희가 들어볼까 하는 거? 네. 각진형은 음. 이제 강대와 턱, 이마가 거의 각이셨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에게는 강한 인상과 남성적인 이미지를 주어요 그분들에게는 조금 소프트하고 여성스럽고 좀 부드러운 음. 이미지를 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어 페이스라인 컷 페이스라인 컷으로 좀 앞머리를 조금 길게 턱선까지 내어서 조금 얼굴을 좀 가름하게 작아보이게 해주는 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머리 묶을 때도 그냥 묶지 마시고요 조금 하이번, 어, 높게 묶으셔가지고 음. 얼굴을 좀더좀 좀 서프트하고 작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하관이 발달된 분들은 머리로 이렇게 이렇게 가리라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하관이 발달된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네. 얼굴 을 이렇게 가리라는 겁니다. <웃음> 네. 아셨죠? 네. 네 그리고 다 가리는 것보다는 한쪽은 <웃음> 가리고 한쪽은 귀에 꽂으셔도 돼요. 아, 왜? 그렇구나, 이미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맞아요. 해서, 아. 얼굴 작아 보이잖아요. 네, 작아 보이나요? <웃음> 네 그렇다고 해서 앞머리를 너무 길게 빼는 것보다는 네. 거의 이제 턱선 정도 라인을 맞춰서 이게 말 그대로 페이스 라인 컷이라고 합니다. 얼굴 소멸 컷, 어, 얼굴 소멸 컷이라고 하는데 각진형 얼굴 가지고 계신 음. 우리 장년층 분들 어, 네. 추천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피해야 될 스타일은 도대체 어떤 스타일인가요? 피에데스타일은말 네. 그대로 이제 긴 생머리. 그리고 아좀 층이 없는 머리. 아 그리고 좀,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좀 강한 이미지와 좀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음. 각진형 같은 경우에는. 음. 좀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좀 생머리는 피어싱이 좋을 것 같고요. 레이어드 컷이나 허쉬 컷. 좀 층을 많이 넣어서 아 예, 볼륨감을 필수는? 주고 공기감을 음. 형성을 해서 얼굴이 네. 작아 보이고 시선을 분사시키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긴 헤어는 하되 음. 웨이브를 턱선 밑으로 좀 굵은 음. 웨이브를 그러세요. 넣어주시는 네. 게 조금은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턱 밑으로? 네네네네 굵게? 네네네 네. 붉게. 네네네네. 음. 왜냐면 또 음. 각진형인데 위에서부터 넣게 되면 더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넓적해 보이고 예. 더 각져 보이고 그렇죠. 넓대오이죠. 아. 네. 아. 네. 그러면 한 예로 어떤 무슨 연예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뭐 비교를 할수 있는 연예인이라고 혹시? 말씀해요. 음. 우리 또중장년 나이대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문혜경 씨예요. 음. 문혜경 씨가 얼굴이 좀 각진형이에요. 아. 근데 문혜경씨 보면은 이제 가르마도 이제 중간에 타는 것도 아니고 8대 정도 타셔가지고 음. 여기 탑을 볼륨을 살리고 아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음. 그래서 문혜경 씨좀 바탕으로 보시면 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나요? 어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웃음> 좀 <애매하시죠>? 어, 바로 <웃음> 네. 네. 애매한 형인데요 <웃음> 네. 아, 농담이고 아 네. 어, 우리 네. 되게 섹시하고 서구적인 오.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제 각진형이에요. 네. 근데 근데 감사하죠. 네 각진, 근데 우리나라만 이제 각진형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어, 외국분들 같은 는 진짜로 세련돼 보고 섹시하고 어. 어떻게 막 카리스마가 있고 네. 되게 저 언더우머 같은 스타일인데요. 어, 네 어, 제가 <웃음> 네. 뭐 지금 스타일도 되게 좋아요. 여기 좀 아쉬운 거는 네. 조금만 가르마를 좀 일대 있고. 좀, 매혹적인 스타일로. 그리고 우리 세계적인 변호사로 유명한 아마클로리 어, 아, 세요 조지클로리님하고 결혼한. 예, 아, 아, 아마클로리 느낌도 나요. 아마클로리님이 하관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네네. 가르마가 1대9를 하고, 컬을 글래머러스하게 넣어서 아주 좀, 뭐라고 했나, 우아한 느낌을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대표님도 어, 그런 스타일을 하시게 되면 아주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네. 그 스타일도 좋고요 그리고 음. 그냥 또 각진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선으로 타는 것보다 U자로 어, 아. U자로 타시면 주은 가르마를 좀더 부드러워 보이겠죠 아 포인트는 여러분 아시죠? 각진 분들은 포인트가 바로 둥글둥글하게 보이는 게 네네, 그 맞아요. 포인트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얼굴형을 보완을 하려면 은요딱 포인트 딱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한두 가지만 알면 음. 되는데요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네. 불과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리고 헤어와 패션은 네. 뗄려면 뗄수 없는 우리의 트렌드잖아요. 네. 그리고 옷도 잘 입어도 좀 젊어 보이고 맞아요. 헤어스타일도 천상의7 네. 8, 8 0분한 좌우 해요. 우리 젊게 네. 다니자고, 여러분. 고민할수록 이쁨은 늦출 뿐입니다. 다른 분들이 먼저 이뻐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참고하셔서 아름다운, 올해도 아주 아름다운 중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주셔서 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 이뻐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